어두운 야간 시야 개선 및 노랗게 빛나는 할로겐의 색온도에서 벗어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펌퍼 하단에 위치한 데이라이트는 LED인데 전조등은 하 보니 외관으로 봤을 때 안어울린다는 느낌이 강하죠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미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LED 사양 헤드램프입니다 a f r s 가변형 전조등 시스템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라이트 조사각이 상하 좌우로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토레벨링 디바이스입니다 라이트 조사각 중 상하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DBL,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이슈입니다 라이트 조사각 중 좌우에 해당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레벨링 디바이스 및 DBL ECU 두가지 모두 장착되어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LED 사양 정션박스입니다 할로겐 사양에서는 LED 사양에 필요한 기능을 지원하지 않아 전용 부품으로 교체해줘야 합니다. 그외 추가되는 신규 배선들은 뉴라해즈에 맞게 사전에 제작해두었으며 전용 커넥터와 순정핀을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차량을 리프팅 후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정해진 자리에 레벨링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콜게트 이 튜브 및전기테이프로 감싸 배이나 브레이크 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으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신규 배선은 운전석까지 나아가게 되며 배선 마감 및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순정 라인을 따라 고정하였습니다. 허브 주변에 내열 그리스를 도포 후탈거했던 휠을 토크체결합니다. 마스킹을 꼼꼼히 한 후, 프론트 범퍼 및 기존 할로겐 라이트를 탈거합니다. 앞쪽은 기존 할로겐 라이트, 뒤쪽은 LED 사양 라이트입니다. 4등식에서 2등식으로 변경되는 것과 프로젝션 주변 디자인이 각측에 변경되는 것 말고는 외관적인 차이점은 솔직히 거의 없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훨씬 밝은 밝기를 제공하며 LED가 주는 색온도도 무시할 수 없죠 할로겐에서 LED를 변경시 헤드라이트 커넥터가 맞지 않아 사양에 맞게 변환해줘야 합니다 순전 방수 커넥터를 사용해 작업하였으며 납땜과 숙튜브, 그리고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이용해 이중3중으로 꼼꼼하게 결속 및 마감하였습니다 신품 라이트를 생착합니다 이제 실내작업입니다 기존 정션 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정션 박스입니다 두 사양 모두 외관상 동일해보여도 품본도 다르고 지원하는 기능도 완전히 다른 부품들입니다 라이트 정상 구동을 위해 반드시 교체해줘야 하죠 LED 구동에 필요한 실내 배선 작업 및 DBL ECU를 생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작동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사양등과 사양등을 비롯해 방향지시등 모두 잘 작동합니다. 프론트 범퍼 장착 및 라이트 보호 필름을 제거합니다. d b s 사리머니도 잘 작동하네요. 이제 공차 상태에서 코딩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게 잘 작업되었네요 라이트 테스터기에 차량을 정렬해 조사각을 확인합니다 신품 면에도 불구하고 조사각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서스펜션 노화정도나 타이어 크기 그리고 차체 자체의 미세한 차이 등으로 인해 조사각은 모두 제각각입니다 정확한 조사각 조절이 선행되어야 제조사가 이도하는 밝기 구현 및 선행 차량 눈부심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조절을 확인한 운전석 쪽 수치고요 조수석 쪽 수치입니다 라이트 색 온도가 바뀌니 차의 인상이 확 달라 보이네요 하향등과 상향등 구동 시모습이구요 야간 시야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LED 특유의 직진성과 밝은 광량이 함께 시원하고 밝아진 시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다 뉴라이즈, AFLS, 헤드램프 장착 거보기에 있는 예약 안내링크다 감사합니다.